This s h o u o m here! 싫어 아, 소아야 예, 저는 유종학이라고 하고요 지금 아마추어 MMA 어, 4전 정도 되었습니다 음... 몇 년생이세요? 지금 98년생인데 빠른 년생이라서 97이랑 친구하고 음... <웃음> 있습니다 구칠이랑 친구로한 거는 네. 본인 싸움 실력으로 친구를 한 거잖아요 뭐 <웃음> 그... 또 그런 또그또 남자 들상의 법이 있죠 빠른도 네. 이게 네. 아무데서나 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사실 인상은 진짜 순박한 딱그 느낌이거든요 근데 네. 박은도 보면은 벌써 이게 저못 놀림이 장난이 아니에요 경기 영상을 관심 있는 시청자분들은 유령선수 경기영상을 벌써 찾아보셨겠지만 음, 진짜로 차기 챔피언도 좀 노려볼 만한 나중일이겠지만 예 어디 뭐유아 선수 본인은 선수로서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일단 어, 국내 단체에서 일단은 어, 챔피언을 일단 하고 싶지만 아직은 제가 아마추어라서 세미프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서 챔피언까지 일단은 해서 뭐할수 있으면 이제 어, 해외 그 단체로 좀 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건 아직 좀 너무 먼 얘기라서 지금 일단 세미프로 1승 2승 이렇게 쌓아가는 게 지금 단기 목표입니다. 어... 야차클럽에는 네. 도대체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거예요? 그런 아... 본인의 목표와는 저희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격투기가 아닙니다. 저희는 네. MMA도 아니고 저희는 발리투도를 하는 단체인데 일단 이번에 그 저희 여자친구가 어그 아마추어 리그에 나가 비스트 CF 나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일도 좀 못한 것도 있고 그 병원 간호를 계속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24시간 동안 이렇게 한 것도 있었고 뭐 여러모로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상황이 많이 좋지는 않아서 그래서 음. 그냥 솔직히 말해서 돈 때문에 나간 게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좀 아, 여자친구의 병원비 때문에 네, 아, 멋있네요. 아. 네. 두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 좀 이제 그 이런 실전적인 좀 싸움을 좀 지향하는 스타일이 좀 있어서 아. 솔직히 말해서 결국에는 격투기도 어 싸움으로서도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경험도 좀 쌓고 이제 재밌기도 하고 해서 예 네. 겸사겸사 좀 지원하게 됐습니다. 음. 네. 저 비스트 CF에서는 여자친구 뭐료비 같은 거안 줬나요? 그거는 딱히 없었고 이제 계약을 이제 다 쓰고 원래 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그래서 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예,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야차클럽에서도 치료비를 주지 않거든요 <웃음> 네. 그쵸? 예아예그 아, 말씀 시신 무슨 말씀하셨... 얘기냐면 <웃음> 그 유학 선수가 <웃음> 네. 야차클럽에서 불구가 되건 에코가 되건 뭐 <웃음> 저 임플란트를 한 7, 8개 받던 그거는 음... 그럼 병원비가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병원비, 아. 여자친구 병원비 때문에 왔다가 예예 예, 그쵸 예. 그럼 이 진짜 말 그대로 지옥에 사는 야차들의 싸움인데 대든 음, 되든 안되든 저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아. 무조건 아. 이겨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아. 예 신장이 좀 제가 볼때좀 땅땅한 체격이지만 진짜 시라손이라는 닉네임에 왔기인데 예. 신장은 좀 작으신 편인 것 같은데 신장이 어떻게 되세요? 신장 신자... 아 일단 제가 키가 이제 평균에 좀 많이 못 미치는데 음... 66.7 조금 <웃음> 어... <웃음>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웃음> 정확하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66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어... 네, 좀 다릅니다. 66.7랑 61.2랑 66 이제 어... 굉장히 큰 차이라서 근데 화면으로 보면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이런 다리나 힙이나 이런 그 우리 왜 신체들을 빵이라 그러죠? 그런 게딱 다 부셔보여요, 딱 봐도. 예, 네, 인상만, 이제, 약간 저 시골 총각이고, <웃음> 이게 딱 움직이는 거는 힘이 느껴진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아, 네. 네. 본인이 그러면 좀 추구하는 파이팅 스타일이든지 아니면 음... 가장 특기로 삼는 기술 같은 건또 뭐가 있을지. 누구를 막 특정해서 이렇게 롤모델로 삼진 않지만, 많이 그냥 참고하고 있어요. 뭐 볼카노프스키나 뭐 아니면은 좀뭐키 작은 선수들 체드맨데스 이런 애들도 이제 자기 음. 치, 체급을 위해서 좀 작은데 이제 어떻게 극복하는지 항상 좀 참고하고 음. 그 외에도 이제 아데사냐 이런 애들도 왜냐하면 항상 인파이팅만 하고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항상 생각해서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배울 거는 다좀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 좋네요 좋은 자세네요 선호하는 장소는 어디를 선호하세요? 이런 흙밭도 이런 되고요? 흙밭도 네, 예, 예. 예, 예 저는 솔직 흙밭이 제일 싸요 흙밭이 제일 좋, 좋긴 했는데 아... 어, 뭐 어떻게 될지는 잘, 저도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음. 흙밭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키즈카페도 제가 들어보니까 다리가 이렇게 좀 불안정하다고 해서 아... 저는 그냥 딱그 지장이 많이 없는 단단한 지면 그냥 가장 일반적인 그렇죠 음... 네 그게 제일 어 아, 대부분 이런 강자들이 그런 변수가 없는 <웃음> 장소를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아. 상대인 저 변준 선수에 네. 대해서는 좀 들어봤어요, 저? 솔직히 들어본 건 없는데. 네, <웃음> 되게 이제, 이 네. 권투 프로 전적이 있는 프로 네. 복싱 선수인데 네. 네. <웃음> 어떻게 음... 생각하는지. 좀. 그 경기 영상을 조금 보긴 했는데 네. 좀그 뭐라 해야 되지? 좀. 변.. 변칙적으로 약간 치시긴 하는데 음. 아..솔직히 좀.. 제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지금. 복싱으로도? 네 복싱으로도 솔직히 아, 말해서 아, 네. 뭐 그.. 저희 이제 이 담은 영상으로는 이.. 도박 중독이 심해갖고 아. 이 어머니 적금까지 막 3,4천만 원을 깨서 도박자금 음. 다 탕진했어요 음. 일단 뭐.. 솔직히 제가 그.. 다른 거는 다좀 이해해도 아마 도박도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저도 비트코인으로 돈좀 날린 게 있어서 그쵸 누구나 같예 네. 예. 이해나 하지만 부모님 적금 그거 그죠 부모님 적금 이거는 제가 좀 한마디만 딱 하겠습니다 예시원하게 하세요 그 변준아 변준? 준아 그거는 아닌 거 같고 그냥 좀 교육이 좀 필요한 거 같으니까 그 형인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교육 좀 시켜줄게 어. 좀 이따 보자 파이팅 I'm <laughs> finished! 예, 감사합니다. 보통 이렇게 한 하루 몇건 뛰세요? 보통 이제 그 시간으로 보통 하거든요. 저는 음. 그래서 시간으로 하면은 어 이제 훈련 끝나고 한 다섯 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열두 음. 시 반이나 아니면 한시 반까지 하니까 아, 거의 까신다. 한 여덟 시간. 밥 먹는 시간 빼면 한 일곱 시간 정도. 스테이지 장소 뽑는 날에 그때도 뵙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수고하습니다 네, 네, 네.